겹에 지는 거리로 함께 거닐던 가눈 덮인 세상 속 추운 발자국 펴이가날 떠난 데도 너를 못 미워해 아직 늦지 않았어 난널 사랑하고 있어 여전히 여전히 <목> g o t night, g o t night, g o g o t o night, g o t o night, g o g o t night, g o t night, g o g o t night, l o o g i 미련이란 걸 근데 나도 널 미워할 시간을 조금만 언제나 너만을 비추는 밝은 별이 되어줄게